봉투뷰 어, 일찍 와 있었네 어, 오늘은 우리가 세차 관련 동영상을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세차 용어도 모르고 도구에 대한 이름도 모르고 시작을 하면 좀 너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알건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 좋을 것 같아서 세차 용어하고 도구에 대한 이름 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해. 어, 한글 자음 순서대로 좀 해보려고 그래. 워낙 또 내용이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명하려는 거를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제 시작을 해보자고. 블레이즈가 뭐냐면, 광택을 좀 유지시켜 주고, 수월을좀 감춰주기 위한 그런 이제 케미컬인데 수월이나 이런 부분은 곧그 뒤에 가서 내가 이제 자세한 설명을 좀더 해줄 거고 그런 제품이다 하는 거, 그런 그 케미컬이다 하는 걸로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세차장이나 이런데 가면 어우 낙진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하고 얘기하는 그 분들이 있다고. 그럼 이 낙진이 뭐냐? 낙지는 이제 대기 중에 보면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고 또 때로는 봄에 황사도 심하고 이런데 미세먼지 또 배기가스 또 산성비 어 그런 것 때문에 각종 오염물이 차체에 떨어져서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는 거. 난반사. 내 차는 이상하게 차를 닦고 닦아내고 보면 이상하게 옆에 있는 차는 반짝반짝하고 내 차는 이상하게 흐릿하고 때가 많이 낀 것처럼 보이고 같이 세차를 했는데도 그렇게 보인단 말이지 그건 뭐냐면 이 햇빛에 빛의 반사재는 그 정도에 따라서 내 차가 그 유난히 광도 나고 반짝반짝하게 또 또는 좀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난반사가 돼버리면은 빛이 일정하게 투과가 안 되고 막 어지럽게. 빛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차가 시각적으로는 이제 깨끗하게 안 보이는 거지 요즘 젊으신 분들이 그 셀프스차장에 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나보다 더, 전문인인 나보다 더 정, 어, 용어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여러 가지를 또 많이 알고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 드라이라는 게 뭐냐면 세차를 다 끝내고 나서 물을 뿌리고 난 후에 소위 걸레를 가지고 물기를 잡는 작업 요거 이제 드라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 디테일링 샵이 많이 생겼잖아 요런데 가면 차 구석구석 또 손이 안 닿는 부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잘 닦아주는 그 그런 작업 아, 레벨링이라는 말이 있다고 레벨링. 내 차가 또 오래 타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손상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스크래치가 깊게 나서, 아, 이거 전체 칠을 하기는 좀 그렇고, 아, 칠을 안 하기는 그렇고, 붓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을 해서 아, 아주 가늘게 칠을 메꿔주는 작업. 원래 도장면하고 맞춰주는 작업. 그런 거 이제 레벨링이라고 레벨링. 말 그대로 레벨링.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션 리플렉션이 뭐냐면 이제 그 차량 도장면에 빛이 반사되는 정도 그 리플렉션이 참 좋다 이거는 이제 정반사가 잘 돼서 차가 어 매끄럽게 시공이 잘 됐다 이런 경우겠지 어 그리고 이제 마스킹 그막 세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마스킹 같은 거 따로 작업을 할 경우가 좀 드물 텐데 마스킹은 뭐냐면 그 테이프 중에 종이 테이프가 있다고 광택을 할때고무 고무 재질 부분이나 플라스틱 부분이나 이런 몰딩 부분에 광택제가 묻으면 잘안 닦이거나 그런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 광택제가 안 묻게 하려고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가려주는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테이프가 마스킹 테이프인데 그걸 이제 마스킹이라 고 그러는거지 버그 뜻 그대로 벌레 그리고 작은 곤충 특히 서해안 방조제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운행을 하다 보면 차체가 뭐후닥후닥하고 달라붙는 경우에 부딪히는 소리가 난단 말이지 그래서 내려서 보면 파랗고 까맣고 빨갛고 막 피가 터지고 그래갖고 볕이 좋고 날이 뜨거운 날 이거 오래 방치를 하면 버그 자국도 사체 칠 안으로 이제 스며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버그, 벌레 작은 곤충이나 벌레들이 에, 사체들이 붙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빨리 세차를 해서 어, 자국을 없애는 게 현명한 것니다 자기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우리 그 모터도 그거지만 내 차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셀프티차장에서내 차를 닦는 게 레저화 된것 같은데 거기에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 물을 담아두기 위한 플라스틱 통 그러니까 빠켓스숙된표현으로빠켓스 어려운 건 아닌데 빠켓스그 다음에 버피은는 뭐냐 어, 차량 표면에다가 왁스 코팅제 뭐 이런 거를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제 닦아내는데 그걸 닦아내는 작업을 갖다 이제 버핑 작업을 한다. 버핑 전문 용어로 버핑도 두 가지, 그러니까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고 그렇지. 그럼 이제 건식 버핑은 뭐냐면 왁스나 코팅제를 발라놓고 마른 타월로 이제 닦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건식 버핑. 그다음에 이제 습식 버핑은 뭐냐면 젖은 타월 같은 걸로 이제 닦아내는 건데 퀵 디테일러 같은 거. 이런 걸 바르는 작업을 습식, 버핑이라고 그러 거지. 이제 버핑은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어, 슈팅. 휘팅. 슈팅은 뭐냐면, 차량 표면에 이제 물을 뿌렸을 때, 아 어, 물이 도장면을 타고 흩어지는 이런 현상.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슈팅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뭐냐면, 특히 이제 왁스. 왁스를 바르고난 뒤에 적절한 타이밍을 줘서 왁스가 굳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버핑을 해야 되는데 왁스를 발라놓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 손가락으로 싹 문대 봤을 때 와이프가... 뭐와이프레네 어, 왁스가 밀리는 정도 그리고 이게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육안으로 좀 확인할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어보는 테스트를 스와이프 테스트라고 그러는 거지. 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스월. 이거 이제 어디 가도 많이 듣는 용어일 거야. 스월이 이제 뭐냐면 내 차장 도장면이 햇빛이나 인공조명 아래서 내 차를 이렇게 봤을 때 스크래치 모양이 거미줄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스크래치를 서월이라고그러는데서월이왜 생기는지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주로 셀프 세차장 같은 데 가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세차를 끝내고 나서 물기를 잡는다고 드라잉을 할때 걸레로 갖고 살살 닦아도 될걸 갖다가 힘을 주어서 닦는 경우나 셀프 세차장에서 거품 손 세차를 하는데 거품 솔로 물을 적셔서 샴푸질을 하는데 이물질이 많이 붙어있거나 솔이 깨끗하지 못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닦으면서 스크래치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하나의 원인은 자동 세차 그냥 어디 가면 2,000원, 3,000원, 4,000원에 그냥 할수 있는 세차 심지어 어떤 데는 기름만 넣으면 무료 세차 뭐 이런 데가 있단 말이지 그런 데 가서 세차를 하다 보면 소리 그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스크래치 데미지가 상당히 커져서 스크래치가 깊게 생기는 경우가 많고 내 차를 손 세차장에 맡겨서 세차를 하면 이런 게안 생기지 않을까 하고 오해들을 하는데 이 수월 마크가 대부분은 또손 세차장에서도 많이 생긴다고 봐야지. 왜 그러냐. 내가 내 차를 관리를 잘 했으면 세차하기 전에 고압수로 차체에다 물을 뿌리면 미세먼지나 흙먼지가 쪼로록잘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다음에 거기다 비누칠을 해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안된 차들은 그런 미세먼지, 흙먼지 같은 잘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비누칠을 이렇게 샴푸로 이렇게 비누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흙먼지나 미세먼지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스크래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소울 마크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좀 관리를 잘해서 고압수로 물을 뿌리면 미세먼지나 흙먼지가 쫙잘떨어지 다음에 샴푸가 들어갈 작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야 소울도 덜 생기고 차를 오랫동안 좀 반짝반짝하게 탈수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왁스나 코팅제를 시공하고 난 다음에 참 슬립감이 좋다. 이런 거, 이거 뭐냐면은 닦고 나니까 이제 반짝반짝하고 광택도 나고 이런 경우는 예 슬립감이 좋다. 왁스나 드레싱제, 특히 드레싱제나 코팅제 같은 거를 어 자주 발라서 차가 관리가 잘된 경우 이런 데는 이제 슬립감이 참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 왁스나 드레싱제나 시공할 때 스펀지 패드 같은 거. 뭐, 왁스를 묻혀서 이렇게 발라주거나 코팅제를 묻혀서 발라주는 그런 스펀지, 뭐, 왁스 바를 때 쓰는 스펀지 뭐 이렇게 이제 가볍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왁스는 운행을 하다 보면 차량 표면이, 차량 도장면이 오염물로부터 좀 차를 좀 보호해주고 광택을 업그레이드, 광택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 왁스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 근데 이제, 세 가지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아, 왁스가 이런, 이런 거구나 하고 알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카나오바 실란트 왁스가 있고 이제 하이브리드 왁스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성분인지를 알면 이제, 아, 왁스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수 있다고 카나오바 야자수라고 있다고, 야자수 그러니까 야자수의 잎 그리고 싹 그서 음, 얻어진 카나우바 성분을 갖다가 정제해서 만든 카나우바 왁스라고 그러는데, 카나우바도 화이트 카나우바 왁스가 있고, 옐로우 카나우바 왁스가 있고, 그래 화이트 카나우바 왁스는 야자수 잎이 어린 잎, 어린 잎에서 추출된 카나우바 왁스. 이거는 성장이 다된 어, 잎을 따서 만든 왁스. 신 란트는 뭐냐? 합성 왁스야. 카나우바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합성 왁스. 이게 지속 효과는 오히려 카나우바보다도 실란트 왁스가 지속력은 오래가지. 그다음에 이제 요즘 아주 이제 제품들이 많이 고급화돼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이브리드는 카나우바 왁스하고 실란트 왁스를 혼합해서 만든 게 하이브리드 왁스다. 이게 워시미트 패드는 뭐 그거지 뭐. 샴푸에 적셔서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차체에 샴푸로 이렇게 닦아내는 작업을 하는 도구 미트하고 이제 패드 차이가 뭐냐 미트는 울이나 양모 이런 재질로 해서 보면은 솔처럼 굵은 솔처럼 이렇게 털이 난것 마냥 그렇게 돼 있는 어, 그런 걸 미트라고 그러고 패드는 뭐냐 이런 미트 재질 안쪽에 스펀지가 들어있는 거 요즘은 셀피스장 가면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더라고 말 그대로 물자국이지 물자국 차를 노상에 세워놨는데 비를 맞았어 특히 나 여름철 햇빛이 강한 날 그걸 비를 맞거나 또 세차를 하고 났는데 물기를 깔끔하게 제거 작업을 못 해갖고 물기가 차에 그냥 남아있어 햇빛이 뜨거운데 이게 노출이 되다 보면 점점 건조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 건조되면서 원형으로 물방울 모양 그대로 테두리가 이렇게 생겨서 자국이 생기는 그런 걸 이제 워터 스팟이라고 봐요. 비가 내리는 날 운행을 할때 빗물이 젖어 있지 않고 튀겨내면서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현상 그런 걸 유리발수로 그러는 거고 요거는 차 유리에 오염물질이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뿌옇게 보이는 현상.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그런 거는 유막이라고 뭐지? 아, 아까는 남반사 했으니까 요번에는 정반사. 차량 도장면이 이렇게 있을 때 표면이 아주 매끄럽고 골아서 고르기 때문에 빛이 쏘이면 일정한 각도로 반사되는 현상. 이렇게 도장면이 매끄럽고 반사가 정반사로 되면 차가 항상 깨끗하고 광택이 유지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차량 도장면을 깔끔하게 케어를 하면 내 차가 항상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거죠 아, 요것도 잠깐 지우고 어우... 저하은 작업이라 좀 힘드네 회사에 갔더니 어? 차장님 차에는 철분이 오염이 많이 되고 철분 성분이 많이 침착이 되어 있어요 이거 빨리 제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근데 내 차에 왜 차체에 가서 페인트가 틀어진 부분에 왜 철분이 묻어 있을까? 이거는 뭐냐면 미세먼지 요즘 많이 심각하기도 하지만 미세먼지 성분 중에도 이제 금속 성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 브레이크 패드에서 갈려 나오는 금속 성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도로에 또 깔려져 있는 각종 철분 성분들 이런 것들이 튀기고 쌓이고 내 차에 달라붙으면서 고착돼서 그 부분에서 이제 철분이 어떻게 되냐면 부식이 되는, 녹이 슬기 시작하는 거지 어떤 차들은 그 색이 좀 유난히 하얗고 이런 차들은 보면 점점점점 그냥 뻘겋게 녹이 슬기 시작하는 차들이 있단 말이지 이런 철분이 차체에 달라붙어서 녹이 슬기 시작하면 클리어 코트층, 그러니까 가장 상위 계층에 있는 그 클리어 코팅층에 트코 가서 붙어서 녹이 슬기면 그클리오 코팅층을 손상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내 차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철분 제거제로 철분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 물에 희석시켜서 비누칠, 샴푸 비누칠 할때 쓰이는 용도로 쓰는. 이게 이제 뭐 카샴푸고, 뭐 이건 뭐 쉬운 거고.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좋은 재료, 연마력이 있는 좋은 재료이기는 한데 잘못 쓰면 내 차에 손상을 많이 가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세차장 같은 데 와서는 차를 상태를 이렇게 보면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 때가 있어서 지우긴 지운 것 같은데 뭘로 지웠어요? 물어보면 컴파운드로 지웠다는 거야 사체에 차라리 뭐가 묻어있거나 닦아내야 할 작업이 있고 그러면 전문 업소에 가서 이것 좀 닦아달라 하든지 이것 좀 제거해달라 하든지 그러는 게 낫지 되도록이 컴파운드는 어, 쓰지 않고 전문업소에 가서 부탁을 하는 게 답이다. 클레이버가 뭐냐. 아, 차량 그 표면에 오염물을 이제 좀 닦아내기 위한 작업 도구인데, 그 고무차륙처럼 생긴 고무 재질로 된 이걸 갖고 각종 오염물이나 폴리싱을 하기 전에 작업, 요럴때 쓰이는 용도로 쓰이는 클레이바다. 클리어 코트가 뭐냐. 차 도장면이 그냥 철판 위에 바로 칠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 겹겹이 층이 있단 말이지. 가장 상위에 칠해져 있는 부분, 요거를 이제 클리어 코트라고 그러는 거지. 어, 흔히 이제 코르타르라고는 하는데,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나면 채 굳기 전에 아니면 여름에 엄청 뜨거운 날 도로가 많이 좀 녹아 있을 때 주행을 하다 보면 콜타르가 차에 튀어서 하단부에 튀겨서 콜타르가 묻게 되니까 검게 묻은 경우 이거 대부분 이제 타르라고 볼 수가 있지 밝은 색상의 차, 흰차 같은 경우는 타르가 오래 붙어있다가 나중에 제거 작업을 하면 칠 안쪽으로 스며들어서 누렇게 변화,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얼른 빠르게 좀 작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차량 표면의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왁스제, 왁스나 코팅제를 갖다 지속적으로 발라서 매차를 항상 좀 관리,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데 이런 왁스나 코팅제도 지속적으로 바르다 보면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두껍게 층이 쌓이면서 좀 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은 이런 탈지제를 이용을 해서 왁스나 코팅제를 닦아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왁스나 코팅제를 입혀주는 작업을 하는 게 좋다. 요런 탈취제를 써서 왁스나 코팅제가 좀 깔끔하게 잘 어, 달라붙게 달라 한다. 이까 그런 작업을 도와주기 때문에 차가 더 깨끗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요런 시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워터스팟, 또 각종 오염물 이런 게 붙어있을 때 제거해주는 케미칼 상품들이 아주 다양하게 요즘은 잘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런 페인트 클리너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왁스나 코팅제 시공을 할때탈지제와 마찬가지로 어, 왁스나 코팅제 본딩력을 좀 높여줘서 효과를 상당히 좀 상승시켜 줄수 있는 사전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케미칼을 이제 어, 페인트 클리너, 페클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끝이 보이가, 보여가는데, 흔히 이제 전문업소 가면 요거 이제 광택이라고 그러지, 광택. 쉽게 표현하면 이제 광택이라고 그러는데. 뭐 광택 작업이라는 게 그렇잖아. 이제 수월, 아까 얘기했던 그 수월 마크, 요, 요런 수월하고, 스크래치, 뭐 이제 또 흔히 쓰는 표현과 뭐, 기스, 이런 거를 이제 잡아주는 작업.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컴파운드 얘기를 했지만 이 폴리싱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컴파운드가 필요한데 컴파운드 전문업소에서 쓰는 광택 작업을 하기 위한 업소에서 쓰는 그 광택제들은 컴파운드 제품이 입자가 굵은 것부터 아주 가늘, 미세한 것까지 층층이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소에서 쓰는 연마제로 갖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컴파운드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그래서, 수월, 스크래치 기스를 없애주는 작업을 폴리싱, 광택한다고 하는 거지. 근데 비슷한 말로 이제 뭐 나오고, 퍼티가 있다고. 일본식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빠데라고 들어, 빠데.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모르는 사람들, 빠다라고까지도 하는데, 근데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페이트나 퍼티. 이제, 같은, 같은 거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황금이나 도장하는 데 가면, 도장을 하기 전에 손상된 부위를 갖다가 페이트로 메꿔서, 어, 그 부분을 평탄 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칠을 뿌려서 칠을 작업을 하게 되는 거지. 이제, 요거를 이제 페이트라고 그러는 거지. 이건 잘 모를 거야. 이게 셀프 세체장에 가서, 차체에다 이제 도장면에다 왁스 작업을 끝내고, 일정 시간 기다려서 기다리고, 스와이프 테스트까지 하고 그러고 가서 왁스를 다 닦아냈는데 어 닦아냈는데 차가 얼룩덜룩하고 막 이상하게 진한 데는 진하고 흐린 데는 흐리고 구름 모양처럼 얼룩얼룩하단 말이지 이런 현상을 이제 헤이즈라고 그러는데 이런 헤이즈 현상은 음, 왁스 성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햇빛이 바로 노출되는 데서 뜨거운 데서 작업을 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내 경험상으로는 보면 은 볕이 강한 날볕아래서 하게 되면 그리고 차체가 뜨거웠을 때 어, 왁싱이나 코팅제를 바르고 나면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왁싱이나 코팅제를 바를 때는 내 차체를 최대한 식혀주고 햇빛이 없는 곳에서 작업을 해서 이런 현상을 좀덜 생기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어 내가 한 비싼 돈을 주고 뭐한 30만원 주고 40만원 주고 내차 광택을 맡겨고 광택을 했는데 당장 갖고 왔을 때는 아주 뽀얗고 광택이 바짝바짝하고 참 좋았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세 차를 한번 싹 하고 나니까 아니 내 차가 멀리서 보니까 세차를 했는데도 광택을 낸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뭐가 뿌옇게 이렇게 흔하게 오로라처럼 이런 자국이 있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지 그게 뭐냐면 폴리싱 시공을 한 다음에 차량 그도장면에 오로라, 오로라처럼 보이는 현상을 광택을 하시는 폴리싱 작업을 하신 분이 마무리 작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깔끔하게 시공을 못했을 경우에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하는 일만 못하는 작업이 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홀로그램이 생기게 되는 거지. 아유, 오늘은 이걸로 이제 좀 끝마치고. 아우, 나도 처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도 타고 갈증도 나고. 그렇다. 아, 갑게 이제. 피곤해. 이제.